애교 너무 보고싶다! 유유유! 하 숨을 못 쉬시네요 하 궁금하면 뭐애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응답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! 네! 어. 어... 그러면 이제... 방송 끝까지 다 봐주시면 해드리고요 <웃음> 제로투? 제로투는 말고요 아... 이런... 네. <웃음> 제로투는 아닙니다 <웃음> 아, 이 그냥 뭐 새로운 댄스, 댄스를 해주시죠. 네? 넥스트 레벨이나 뭐 이런 것도. 네. 네, 맞습니다. 배에서 파리 한번 나왔지만 괜찮아요. 윈도이 라이선님, 철원 노이 감사합니다. 겨우, 냥, 냥. 그러면, 그, 우리 이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, 저희가 어, 월드컵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월드컵으로 오늘 슬슬 넘어가보도록. 하겠습니다 이 선님 네. 음, 네 친구랑 싸웠을 때 대처법 월드컵 8름부터 가도록 잠깐만요 네 친구랑 <웃음> 혹시 리나와 저의 이야기로 월드컵을 만드신 건 아니겠죠? 네뭐그음네 뭐 네. 만들 시간이 없어서요. <웃음> 팔가 하나하나 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애 운다! 우울증에 빠진다! 이사님 먼저? 응. 이사님 먼저 일단은 월드컵을 진행을 할거야 어떠세요? 둘다 선택하기 힘들군요 일단 울지 않습니다 아...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아, 울진 않으시군요 울 때가 있으세요? 양파를 썰 때. 아... 하지만 전 양파를 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뭘해 그러니까... 드시는 성격은 아니시잖아요. 불일 없습니다 네. 울증에 빠진 대로 갈게요. 뭐해 드시는 걸못 봐서. 네. 오늘 이게 착장이나 오늘 딱 봐도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찐은 분이 아니시라면 이건 연예인으로서의 사진도 음... 적적죠. <웃음> <됐죠? 웃음> 자존감 <웃음> 협찬입니다 자존감, 협찬. 자존감이 흩날리고 있어요 오이 이렇게 퍼드덕퍼드다 그럴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그렇습니다 <웃음> 친구와 <웃음> 싸웠을 때 아하 관심을 끄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럼 관... 어. 관심을 끈다가 <웃음> 관심을 끈다가 하지만 감성적으로 화해한다 저게 관심을 끌어낸다인건가요? 아니면 관심을 오프인가요? 아 관심을 끈다 아. 끄. 관심을 끄고 싶습니다 저거 좋네요 아 오프군요? 네 오프. 나랑 약간 어그로의 느낌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<웃음> 약간 그 저희 그 코치누마이랑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<웃음> <웃음> 네. 관심을 끈다 아, 관심을 끈다. 오프군요. 오프. 관심 오프, 네. 관심을 끈다. 관심을 끈다. 로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선택을 하셨어요. 오호 하, 딴 친구랑 논다. 막귀땀 가면서 화낸다. 어떠신가요? 일단 우선은? 놀 친구가 없습니다. 어... 이렇게 솔직하실 필요는 없는데 방송이 뭐라고 참... 진실말은 말해야죠 아, 당된... 그러니까 강제로 막 뒷담 까면서 화낸다 되겠습니다 뒤땅 아, 뒷담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주님... 앞담... 앞담이죠 그거 앞에서 어, 하시잖아요 앞에서... <웃음> <웃음> 앞에서 저희... 네 막, 막 하니까요. 앞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쵸? 뒤에서도 서슴없이 <웃음>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일관적인거죠 응. 남이 볼때나 보이지 않을때나 응. 일관적일 수 있죠 멋있. 멋있습니다 역시 어쨌든 화를 이상해. 냅니다 네. 막 뒷담가면서 화낸다 응. 화낸다! 라고 하겠습니다 응. 멋있네 요 뒤에서 나랑 많이 씹던데 애니에서 <웃음> 아 저를 저를 그렇게 이귤 이렇게 귤 까듯이 이렇게 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뒤에서도 이렇게 일관적으로 응. 투명하게 그렇죠 정말 투명한 유리고슬 같은 사람이 높아질수록 투명해져 야하는 아, 법이니까요 정말 경종을 올리는 좋은 발언이네요 <웃음> 이거, 이거 왜 이거 경종올리 <웃음> 이가 좀아프네요 아, 너무 w h 요 t w h a 아, 이게 아, 예,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 수가 없어요. w 다 a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h 계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요 h a t What? w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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하게 근데 그집 가라하게 맛있었습니다 난없더라고요아이그 아, 가라하게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라하게 맛있었는데 전 닭이 싫어졌어요 <웃음> 아 맞다 가라하게 아 근데 근데 아까 그집 가라하게 정도면 표준이었어요 네. 그래요 가라하게란 거 아. <웃음> 여기까지 가라하게 <할게. 웃음> 오 되게 가라하게 <웃음> 스타일 네천 <손> 넘지 <웃음> 말라고 <웃음> 아까 너 말씀드렸잖아요 <웃음> 이 사진 은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? 아 깨... 끝나고 나도 잡지 마. 님주님 이거 치워요. 아 현우. 아 방금 진짜 현우 떴졌어요 아. 그러면 왼쪽은 나라 닮은 아주 그냥 툭 튀어나온 게채널라가쁘니 삐친다? 삐친다로 눌러주세요 삐친다 삐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냥 먹기 싫어서 삐친다로 누른 지금도 겁니다 지금도 살짝 삐친 거 같아 요 아니에요 아닌가니에니 관심을 끈다에 누르겠습니다 오픈, 관심 오픈 냉정하시네요 부진,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. 우울함을 느껴보신적이 없으신거죠? 없어요 와 결승전이네요 미친거나 관심을 끄거나 뭘 했다고 벌써 결승전이에요? <웃음> 그러니까요 <웃음> 네. 미친다와 관심을 끈다 미친다네요 왜죠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잘 삐치시는거 같아요 그건 채나라 양의 편견입니다 저한테만 잘 삐치시는건가요?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요? 항상 잘 삐치시는거군요? 아닙니다 그냥 안 삐치는 겁니다 지금도 안비치신거죠안 삐칩니다 신경을 안 쓰는 편이죠 아, 그렇군요 안비치시는거 맞죠? 안 삐칩니다 뭐 하시는 거죠? 부드러운 이사장님의 면머리 느끼고 있죠? <웃음> 부드럽네요 옷만큼이나 <웃음> 어, 나, 날아가실 것 같아요 치우세요 이거 뭔가요 <웃음> 손 넘지 마세요 <웃음> 방송을 누워서 하겠어요 눕지 말고 일어나세요 울지 말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어 <웃음> 진짜 이렇게 희생 우주 어, 마세요. Only young g 이 r l But t h a 따 that, that, that, t 다 a t that, that, that, 다 h a t that, that, that, that, that, that, that, that, that, t 어 a t 어... 어, 자의 소리가 들렸나요, 혹시?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? 어때? 아, 네. 되게 자가 또 발성이 좋은가 봐요. <웃음> 아, 몰라. <웃음> 아, 네. 음. 네. 어쨌든, 네. 채널의 양은 안 하나요? 아, 저도 해야죠. 왜 끄셨죠? 재방송인데. <웃음> <제> 귤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규린>. 귤린. <웃음> 재방송이잖아요. 자기 방송에서 원 따당하고 있나요? <웃음> 그러니까요. 음. 하겠습니다.